공통관계기긴 한데, 중요한 건 뭐, 딱 공통관계를 가기보다는 해석문제, 해석문제.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 있죠? 자, 이걸 먼저 알아두시죠. 봐봐. Replace A with B. 이거 보니, A를 B로 바꾸다. 응? A를 B로 대체하다는 뜻이야. 대체하다. 이게. 바꾸다. 이거 알고 있었으면, 동사로 요거 대신에 substitute가 쓰기도 이 해. 요거는 before a에요. 자, a 대신에 b로 바꾸는 거예요. a 대신에 b로. a 대신에 b로 바꾸는 거고. 그지 이게 명사가 돼도 얘들아, replacement가 돼도 of a with b 이렇게 나오고요. substitution이라는 명사가 돼도 of, b, for, a가 나와요. a를 b로 바꾼다. 여기서도, 매니지먼트죠? 경영이잖아. 이게 주어인데, 자, 경영은 이렇게 나와요. 주체가 경영이니까. 경영은 뭘뭐 의미합니까? 자, 결국에는, 자, 전명구 자, 펑만펑만 쌓이거 빼내고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명구 자, 뭐가 보여? 그러면, 이제 목조가 보여야 되겠지. 자, 더가 붙어서 명사가 나왔네. 명사 가 나왔네. 이게 목조인데 봐봐, 이게 a잖아. 이게 a 아니야? 인가요 어, 어. 어. B가 되겠구나. 자,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B를 뭘로 바꾼다? B를 비를 A로 바꾼다. A가 뭐야? 완력과 근육, 힘이잖아요. 완력과 근육을 뭘로?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바꾼 거야. 어? 생각으로, 사고로의 교체. 경향이라는 것은 힘쓰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완력이나 무력을 행사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 뭐야? 번, 어? 번뜩이는 어,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 사고의 대책. 또 있죠? 자, 뭐를? 비를 지식으로 대책. 뭐를? 어, 포크, 민담과 미신을 지식으로야. 알겠어? 우리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그런 속설에 매달리지 않고 실제적인, 실체적인 어떤 증거, 과학적 증거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서 가야 돼.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 그게 경영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식으로의 대체. 됐죠? 다시 또 뭐를? 협동을 어 협동으로의 대체입니다. 뭐로? 무력이 아니라 어? 무력 힘을 협동으로의 대체를 끝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됐지? 해석되죠 중요한 것은 뭐 뭘로 바꾸느냐는 얘기예요 A를 B로 바꾼다 A를 B로 바꾼다 알겠니? 여기가 A야 B고 B 여기 A라고 했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A를 B로 바꾼다 정의됩니까 경영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이런 대체를 의미합니다. 뭐를 어떻게 대체하냐면 바로 완력과 근육을 사고로 그 다음에 민담과 미신 같은 걸 지식으로 다시 무력힘을 협동으로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